반갑습니다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는데요 이름을 마음공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짓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나이긴 한데 <웃음> 그냥 아무튼 마음공부에 대해서 쉽게 오랫동안 관심있게 해온 사람이 그냥 좀 힌트를 함께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형이 그 미국 LA에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가 며칠 전에 그 퇴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퇴직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출동을 하고 계속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그뭐 남미계 사람이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살았나봐요. 두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, 그한 젊은이가, 그, 퇴근을 해가지고, 이제 냉장고에 놔둔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려고 했나봐요. 근데, 전날 먹고 이제 남겨놨는데, 그 닭다리가 이제, 닭다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, 치킨 한 조각이 없어진 거예요.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, 없으니까 이제 룸메이트한테 뭐라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말싸움이 격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흥분을 해 가지고 총으로 쏴서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 얘기는 여기 출동을 했는데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살인을 하고 살인자들이 많이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대개 이렇게 그 출동을 해 보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망연자실하게 이그 현장 주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. 아주 준비해서 철저히 게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 순식간에 오르는 그 분노나 이런 것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. 이날도 출동을 하니까 그냥 집 앞에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푹 쳐봤고 망연자실하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음 이게 사실은 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룸메이트로 같이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평소 같으면 닭이 한 마리가 되건 다섯 마리가 되건 이 친구가 그 닭을 먹었다고 해서 격분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친구를 해치거나 할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장이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, 일이 꼬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닭다리라는 것은 매개일 뿐이지 어, 이 사람 안에 많은 그 마음의 스트레스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잠시 마음을 놓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 말고 또 어. <웃음> 남자와 여자가,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하죠. 연애를 하는데, 이 연애가 끝까지 잘 돼서 이렇게 꼬리를 하면 좋은데, 그러지 않고 변심한다고 그러죠. 변심. 마음이 변한다. 이런 뉴스들이 끔찍한 뉴스들이 참 많은데 남자가 이별 통보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던 이 여자 집을 찾아가서 뭔가 따지려고 하다가 또는 더 악한 마음을 가기도, 갖고 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죽이고 이 가족들, 그뭐 장인 장모가 될 사람 또는 처제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살인을 하게 되는 이런 뉴스들이 번번이 종종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한게 아닌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거죠.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내 마음 내 마음이긴 한데. 처음에는 사랑했던 마음, 좋았던 마음인데, 이게 한순간에 깨지죠, 깨져. 예, 깨져서, 이게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. 그러면 이 증오는 또 오래 가냐? 그렇지 않죠. 사랑했다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미운 마음이 증오로 변해서 큰일을 벌이기도 하는데 다시 후회하고 참회하고 뉘우치죠.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인데 아 이게 참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마음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할 게참 많은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에서 마음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공부를 할 이유가 있냐? 있다 방금 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들렸다했는데 잠깐 내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어, 제어하는 힘을 놓치면 행복했던 삶이 불행으로 바, 그냥 급전직하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마음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공부는 소태산이라고 하는 스승님의 그 마음공부고 나중에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온생취 마음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줄임말인데 온생취 온 생취. 온전한 생각으로 초이스한다는 얘기죠. 취사. 취하고 버린다. 취사하자. 얘 준말이에요. 그래서 요새 그 원불교만이 아니라 많은 데서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스승님의 관점에서 마음공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온생취 마음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늘 마음공부 잘해서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